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들을 폭력배로 보이는 남성들이 집단 구타해 중국인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곳곳에서 나도 폭력 피해자라며 실명 폭로에 나서자 하방기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 위반을 우려한 중국 당국도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일 새벽 커베이성 탕산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4명이 남성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한 일이다. 수사 당국이 피의자 9명을 신속히 체포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지만 폭력배 등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제대로 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실명 고발이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항산의 한 케이크 가게 업주는 작년부터 폭력배들의 갈치미 가게 내난동 피해를 봤다고 밝혔고 한 노인은 아들이 작년 8월 마을 공무원들로부터 집단폭력을 당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탕산의 한 클럽에서 일하는 가수는 지난 5월 업주를 포함한 폭력배들에게 구타 및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한 여성은 2016년 아들이 폭력배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탕산뿐 아니라 산시성 시안에서도 지난 2월 요가 수련원 홍보 전단지를 돌리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